루프탑 카페에서 작업하고 있는 뮤지션한테 제 노래를 들려주고 반응을 봤어요 여러분 여기 카페가 너무 예뻐 카페가 너무 예쁘죠 오죠? 어? 저기요 네? 어? 혹시 음악 작업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아네어 혹시 제 노래 한번 들어보시고 솔직하게 얘기 한번 해주실 수 있어요? 혹시 멜론에 있어요? 어라운드에 플래시즈2라고 어라운드. 검색하시면 네. 나옵니다 오 증독성 있어 이거 <웃음> 정말요? 오 <웃음> 어, 좋은데요? 정말요? 아, 너무 감사해요 저도 지금 노래 작업 중이었거든요 오곡 어, 만들고 계셨던 거예요? 네 지금 만들고 있었어요 와, 무슨, 무슨 노래예요 별이 뜬다 라는 곡저 어, 한번 들려주실 수 있어요? 아 그럼요 저 한번 찍어주세요 음... 아, 노래 너무 좋은데요? 아, 정말요? 네. 와, 대박. 대 곡이었으면 뺏고 싶은 노랜데? <웃음> 아, 노래 너무 좋아요. 어, 근데 저 주변에 바로 옆에 네. 작업실이 있거든요. 오, 정말요? 예. 네. 대박. 한번 놀러 오세요. 같이 작업 한번 해볼까요? 갑자기? 아, 그럼 너무 아, 좋죠. 네. 아, 너무 좋아요.